<웃음> 음, 마리 아이어 한다, 이거구나, 아이젠. 아이젠. 이걸로 <웃음> 음, 이렇게 하더라고? 아우, 우리 아이어는 어떻게 만족하지? 안녕하세요, 우리 강아지. 응. 에이, 예뻐요. 강아지. 예쁜 옷 입었네? 아, 저 <웃음> 아, 이것도 기름이 아. 우리만의 기법을 공개어요 아... 여기다 먼저 첫 번째 끈을 묶고 너무 흘러는지 묻는 다 지금... 지금... 어, 아이젠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아이젠을 어, 차량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어, 올라가보자 해서 지금 아이젠을 만들고 와,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있거든요. 안전 조치를 미리 하고 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그 영상에서 본 것도 있지만 그 길이 미끄러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아이젠을 미리 어, 눈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가자 해서 지금 했는데 아이젠을 사놨는데 어디다 놓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어, 차량에다가 어, 수제 수제 아이젠을 한번 해가지고 가보자 해서 지금 우리. 어. 고급 기술자님께서 <웃음> 수년간의 노하우로 갈고 닦은 현장에서 써먹는 아주 유용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대박나대박 이거 진짜. 아마 알려달라고 강의 요청할지도 몰라. 아우... <웃음> 어, 아 이게 두 개씩만 이렇게 묶으면 되는가요? 음, 네.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좋다. 그럼 바퀴를 좀 앞으로 좀 할까요? 어, 우선 저쪽부터 해야 되니까. 네. 아, 일단은 두 개씩 두 개씩 먼저 하자. 기운이, 팽, 기운이 다 소멸되기 전에 어, 양쪽을 다 밸런스를 맞춰서 묶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쪽만 했는데 기운 다 빠져 가지고 다른 쪽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다 하기 전에 양쪽을 모두 두 개씩 두 개씩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들어가. 톡톡 어라 바람이 겁나 많이 불어 다다다다다. 일단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아니요? <웃음> 아니요? 여러 분인가꿀팁이야 <웃음> 뭐야? <웃음> 꿀팁이요 그냥 없네. 묶으면 돼! 어, 꿀팁 겨울에는 모르잖아 사람들이 사실 아이젠 하려면 또 비쌀 수도 있잖아 사람에 따라서 이산이라는 사람들이 돈이 어있어서 아이젠을 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세 개를 그렇게 아이젠, 수제 아이젠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좀 기저분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달려보면 또 달라지겠죠? 아, 이제, 이제, 뭘, 깨끗한 걸 봤네. 일회용이야, 일회용. 일회용입니다, 참고로, 이건. 내년 아니, 하지만 풀기를 잘하면 내년에도 쓸수 있다. <웃음> 아니다, 올해는 쓸수 있다. 몇 번은 쓸수 있습니다. 잘라놓기를 잘 잘라놓으면. 이렇게 해서, 다른 쪽도 세 개를, 끈을 준비해주세요. 엄마, 엄마, 어떻게 아빠야, 우리 강아지, 추운데 어떻게 나온 거야? 자, 마지막 하나, 이거 삼... 그 뭐지? 파이그열 바퀴에 눌려가지고... 뭐 이렇게 바퀴가 공기압이 증가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죠? <웃음> 이거만 들어가겠습니다. 좀달려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끈을 잘 묶어요. 끈을 잘 묶어야지 됩니다. 최초 공개. 음, 신청해보자, 우리도. 아이젠이 없을 때 눈이 온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점에 가서 끈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묶다가 혹시 좋은 매듭 방법이 있고 깔끔하게 묶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간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음, 뿐만 달려온다 자, 차차차. 자, 이 보시면 매듭이 풀어지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여서 묶었습니다. 이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 한편으로는. 이좀그 뭐야 새로된 아이젠보다 이게 조금 눈이 들 왔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안 2022년 이 겨울 가기 전 스케치 영상 올려봅니다. 눈이 내리는 날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조금은 서운해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겨울을 만끽하며 촬영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요. 그럼 다음 조사지에서 만나요.